그래서 빨리 준비를 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쉬고 준비하고 몸 풀고 몸 풀고 했습니다. 편지 사놓기 끝났습니다 네. 첫방자 다음으로 해네네 마지막 네. 아까 우리 옷이 자연스럽게 떨어졌어요 우리 옷이 밤의 마지막에 <웃음> 입으로 하는 거아니 걸요? <웃음> 너 때문에 안 떨어지게 하려고 해 그래서 마지막 떨어졌서 내가 <웃음> <웃음> 저번에 안무 영상 찍을 때딱 끝났는데 자켓도 떨어지길래 내가 일부러 이형또 파이프 끼브리가 할줄 알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여몄거든 근데 그게 이제 보이가 아니다 이제 계속 흘러내리더라 보이도 들었 그러니까 이거 왜 썼냐는 거지 아무튼 그랬어요 오랜만에 컴백을 했는데 그 캐럿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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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 맞추고 맞추고 들어 들어갈래? 어떻게 하면재밌을까 캐럿 드레드한 사랑 캐럿들과. 오케이 우리도 한 번에 오케이 됐으면 좋겠 어떻게 제가 있네요? 어 여기가 또커스트룩이 잡지들이 있는 곳인가봐요 오 진짜 있네? 아 뭐야? 이거 형 찍은 거 여기 있는 거야? 아, 아. 음. 어어 오호 같은 꿈, 같은 맘, 같은 밤을 어떻게 부를까를 투표를 했는데요. 가삼이라고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꿈밤맘꿈꿈밤 맘이라고 있었어요. 꿈밤 맘, 네, 그렇죠? 꿈밤밤꿈맘 <웃음> 밤이 더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가까갓시라고 부릅니다. 네, 가삼도 아니고 꿈맘 밤도 아닌 가까갓 여러분들은 꿈만밤이라고 부르고 정안을 각각하시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랑이가 좀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호랑이 파워를 어 그게 이제 저의 미공개 곡 중에 호랑이 파워를 회사에서 공개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어 저는 좋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뚝딱뚝딱 회사에서 뭐 디자인들 해주시고 바로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호랑이, 호랑이라는 걸 증명을 해버렸요 항상 모든 사람들이 호랑이 한번 호시가 생각날 수 있도록 할게요. 뮤직뱅크 이후에는 처음 이제 무대를 선보했는데 아 너무 몸이 근질근질했고 빨리 여러분들께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안타깝게 수스형 피하지 못하게 되는데 아, 너무 아쉽네요. 제일 아쉬워할 건수스 형이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수스형 역할까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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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떨리냐? 나한테 물어보기 떨리냐? 나안떨려 너는? 혼자 있는 거지? 어 거기에 수? 어.. 아이고 그냥.. 어.. 물리적으로는 저 혼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용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한것 같습니다 저는 쉬면서 다도 혹은 명상 하나를 선택하면은 저 지금은 다도를 선택하겠습니다. 뭔가 다도를 하면서 정말 힐링도 되고 그리고 차 종류 따라 뭔가 그런 맛을 도 느끼게 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상은 사실 필요해서 제가 필요해서 하는 거고 뭔가 앉 지는 거 힘들고 좀 생각을 안 생각해끔 어, 하는 그것도 좀 아직은 즐기는 것보다 뭔가 필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브랜세트는요, 실제로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뮤직비디오에 나온 눈구들이다 적혀있네요. 색깔도 약간 로즈코츠와세레니티딱 합쳐져서 세레니티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노래가 나온 지가 2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컴백하는 기분이 들어서 일단 긍정적으로 좀 설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약간 공백기만큼 더 약간 좀더 와닿는 무대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 권원 형이 인터뷰하는 모습을 관전만 하고 싶었는데 아, 나와야 지세븐틴니다 아까 인사이드도 레인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네, 했어요. 그럼 2대일 해요 지금. 했어요일대일 했어요. 이거 끝나고 또 생각해 애니원을 해야 되는. 근데 레드 러버는 그다지 막 엄청 큰 걱정은 안돼요 애니원인데. 어. 아니 애니원은 그냥, 그냥 다들 고아자도이야 어차피 멤버들 진짜 올라갈, 진짜 올라갈 잘 거야. 짱스이나요 가는 거예요. 갑시다. 갑시다. 오케이, 엘리베이터가 왔다 도겸아 가자 가자 형! 야, 형 도겸아! 가자 형! 어 이거 옆봐 가자! 엘베이터야야야 야, 같이 좀 가자 야, 야, 야. 어 지금 그거 줬잖아 안녕 끝! 아, 자, 어. 아 이거 엔딩 요정이 괜찮으려나 안 되면 뭐이 정도는 애교로 애니원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번 애니원 무대 때는 검은색 책을 읽었었는데 이번엔 올 화이트 저번엔 얼브렉이었는데 아 이번엔 올 화이트로 무대를 꾸며 놨습니다. 그래좀 레디 트러이랑좀 많이 퍼포먼스 쪽으로 좀 많이 다른 저 사실 면들이 사실...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더 재밌게 일단 ANYONE 안무의 포인트는요. 지금 희연 부분이 이렇게 파, 두 팔을 잡고 맞잡고 롤 하는 동작이 있어요. 그 동작이 좀 포인트다운 할수 있는데 섹시미나 기존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거랑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더 신선하게 와닿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언우형 카메라로 레전드 샷을 찍었어요. 근데 뭐가 레전드야? 너가 골라봐. 아니 다 레전드인데? 다 보내야 돼? 뭐이지? 어. 어, 응. 아씨 조각인데 조각? 조각 조각 내버리게 됐어. 무서운데? 저 이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모두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운동화가 없어요. <웃음> 제가 슬리퍼를 신기 시작한 게꽤몇년 전부터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시간이 오면서 이제는 아예 신발이 없는 지경까지 왔어요. 슬리퍼에 이제 맛이 들리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짜. 엔다, 엔다. 근데 이게 슥 말고 엔다, 쿵쿵, 삭, 삭, 엔다. 많이만 네, 녹화하러 갈게요 우리 어, 뭐, 하루 갈게요 지금은 새벽 5시 지금 밤9시에산녹화하레드트 러브 하고 지금 새벽 5시네요이팅할수 있을까요? 조용히 못할 것같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캐럿들 많이 좋아해 주 어, 좋아해 주셨어요. 캐럿들나 집에 갈 갈게, 집에 갈게요. 안녕. 야, 고생했어. 우리 이승로 하는데 어디로 어, 가는 야. 거야? 어. 어. 와. 이 어. 어. <웃음> 아, 어. 아, 배우. 에스큐스. 어. Excuse! Excuse! 주연들, 아 주연들 x 아 u s e e x 나 엔딩 아, 그 걷었는데 다시, <목소리> 다시 다시 내 걷자 마자이 아, 아 정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리 야, 이거 괜찮은데 <웃음> 너 아니야. <웃음> 너 아니야? <모르기> 너 아니야. 아니야. 너의 티켓입니다. 저희가 이번 앨범 정말 네. 많은 스태프분들과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앨범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정말 감사하는 다 말씀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이제 가족분들과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캐럿분들께 진심으로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음. 캐럿분들이 저의 희 존재 이유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또한번 이렇게 값진 랑을 주셔서 더 앞으로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진짜 맞습니다. 캐럿들이 없었으면 저희는 네. 맞습니다. 음. 저희 이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이제 더 좋은 성도 받고 나서 우리 캐럿들한테 보답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음. 우리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요? 찍을까요어제어 어, 그래, 그래. 자. 자. 하나, 둘, 셋자한명더 예쁘다 하나, 둘, 셋, 셋. 네, 안녕히 계십니다 네. 네, 네.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캐럿들여주서 해주신 <목소리도> 게동교씨 얼굴은 또 얼마나 멋진 그리고 잘생긴 엔딩 요정 보여 주시지 떨리네요. 네. 아마 나중에 기대 많이 해도 돼요. 일단 스파 안하 h e part. How can they eat the kilo? I wish you. What's the contention? She remembered 20 days.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 이 질렁이는 바다입니다. 저는 원체 어, 바다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캐나시안 바다. 그래서 두다 입긴 입어요. 아 근데 야시, 그래도 셔츠보다 반발 제일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셔츠도이 입긴 있는데 근데 반발 더 편한 것 같아서 그리고 셔츠 가끔씩 제지마로 다르잖아요. 이게 땀나면 별로 안 예쁜 셔츠 있으니까 반발 할게요. <웃음> Inga 인가에서 l i 을 g 매하기 얘기한 Inga is all. 오늘이 그막 is all. Inga is all. Inga is all. i n g 아 is a l 뭐 Inga is all. Inga is all. 기 n g 기 i 걸이 l l i 아 사실 벙거지를 제외한 나머지 둘은 좀다 비슷하게 좋아해. 요 여름엔 캡 모자, 겨울엔 비니. 아캡 모자를 더 많이 쓰나? 캡 모자를 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네 이번 활동 마지막 무대, 마지막 음악 방송 스케줄인데 끝까지잘 끝냈어. 어아 점심 약속? 점심 약속이요. 요즘에는 0시 이후에는 이제 외부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좀더 일찍 만나는 시간을 선호하지 않을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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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좋까지 그렇지. 아, 이거라, 이거라. 정확해. 딱 이거, <웃음>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렇게했다거 이거, 이거, 다거 이거, 그렇지! 거 이거, 이 이거.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밀치면서 우리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까지야 <웃음> <저, 저, 저, 웃음> 여기까지. 야좀더 그러니까, 그래. <웃음> 역시 담을 나누시고요. 이제 30초 전이 역시. 아. 아. 아! 죽고 싶어. 하지 마. 하지 마. 잡아. 하지 아, 마. 하지 말라고. 하지 마. 하지 마. 아!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아, 이번 레드툴러브 활동이 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서 좀 색다르게 기억이 남을 것 같은데 뿌듯한 활동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음악 방송은 끝이 나지만 저의 활동이 끝이 난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렇게 일주일 동안 뭔가 못했던 활동을 어, 다시 이렇게 연장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0 초이스 앨범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의미나 어, 감정들을 잘 전달했으면 좋겠고 어, 무대 보시면서 많은 에너지 받으셨으면 좋겠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막방. 안녕. 막방 고생하셨습니다. 막방 고생하셨습니다.